왕초보 비즈니스 유튜버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도달 범위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o 러브 유튜브 컨설턴트 김윤종 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이 있습니다 아이콘 밑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 분석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채널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채널 운영 및 동영상 제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막연히 감으로 이 영상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채널 운영하면 더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널 분석 항목을 살펴보면요 개요, 도달 범위, 참여도, 시청자층 그리고 추정수익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정수익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표를 살펴보면 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수 노출수, 노출클릭률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그 예상 수익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달 범위에서는요 시청자가 내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요 노출수 노출 클릭률 조회수 순 시청자 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노출수는요 유튜브 ai가 미리보기 썸네일을 노출해주는 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4 5만9천회를 노출 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노출 클릭률은요 노출수 대비 클릭하는 비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출했을 때 시청자가 6.2% 정도의 클릭을 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조회수는 실제로 시청한 클릭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42,000회 정도 조회가 되었네요 순 시청자 수는요 실제로 시청한 사람의 수입니다 저는 보니까 순 시청자 수가 24,000명 이에요 24,000명인데 조회수는 42,000 이죠 그러니까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이 두번 정도 클릭을 해서 조회를 했다 시청을 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있고 34% 또 화살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3 4의 타락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노출클릭률 입니다 노출클릭률이 6% 이상이면 유튜버가 그래도 밀어주는 영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노출클릭률은 6.2% 니까요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아직도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트래픽 소스 유형이 나오는데요 트래픽 소스 유형은요 어떻게 유입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유형이 있고 외부 재생 목록 추천 동영상 유튜브 검색이 있는데요 유형이 있고 외부가 있고 트래픽 소스 재생 목록이 있고 추천 동영상이 있고 유튜브 검색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형을 살펴보면요 유튜브 내부의 유입 경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부에서 검색을 통해서 탐색 기능을 통해서 추천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또 입력 또는 알수 없는 뭐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 채널 페이지를 통해서 이만큼의 비율로 내채널에 들어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항목을 살펴보면 외부 사이트의 공유 링크를 통해서 내 채널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서치 검색이겠죠. 그 다음에 다음 서치, 다음 검색이고 그 다음에 삼성 안드로이드 메시징인데요. 여기 아마 문자나 뭐 그쪽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시폰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위시폰드에 있는 랜딩 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쪽을 통해서도 5.6%나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유튜브 영상을 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3.3%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전체 대비해서 4.5%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재생 목록은 내 영상이 포함된 재생 목록 리스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의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대비 한 3% 정도의 트래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천 동영상인데요 추천 동영상은 내 영상을 추천해주는 동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트래픽 대비해서 비율이 12.4%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기타 독학할 때 이것만은 주의 어쩌고저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그 다음에 추억의 소렌자라뭐 이런, 이런 영상에서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추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다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다른 채널에서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검색인데요 유튜브 검색에서는 시청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트래픽 대비 비율에서 41.5% 라고 하는 압도적인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검색 키워드를 보시면 줌 가입 실패 줌 설치 및 사용법 줌 설치 pc 유닌 기타 줌 pc 사용법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왜 그러냐면 제가 기타 채널 인데요 제가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만 기타를 레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 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 채널에 올렸어요 근데 이 영상이 어, 기타 레슨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이다 보니까 검색에서 많이 노출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에서는 주로 줌에 관한 키워드만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도달 범위 페이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위에 있는 그래프를 요약 설명해 놓은 건데요. 자,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요 썸네일의 노출이 조회수와 시청시간으로 전환된 정도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45.9만회의 노출을 시켜줬더니 약 6.2%의 클릭률을 보여서 2.8만회의 조회수가 발생했고 을각 영상마다 2분 42초의 평균 시청 지속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누적 시청시간은 1300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라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 성장 전략을 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총 시청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유튜브 ai 는 노출 수를 늘려줍니다 그러면 클릭 수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클릭률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회 시간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 시간이 또 늘어나 겠죠 그러면 또 노출 수를 또 늘려줍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여기서 우리는 유출을 해야 내 됩니다 이제 전략을 좀짜 보자면 클릭률을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는 썸네일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내용을 늘리고 내용을 바꾸는 것 보다가 썸네일을 바꿔서 클릭을 일단 유도하는 를게더 쉽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소재를 다뤄 줘야 되고 연출을 재미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유용한 정보를 담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참여도와 시청자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